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오늘 이제 1 4 번째 영상으로 동사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동사의 성격은 영어의 시작과 문장의 요약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했죠.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동사의 성격들을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자, Paul works here. 폴은 여기서 일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의 성격. 더스 꺼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선 더스가 이제 동사의 성격이 되는 거고, 비동사도 동사의 성격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동사의 의미가 없으니까 비동사 자체가 이제 동사의 성격을 하는 거였고, 바로 전 영상에서 배운 have pp, have done, have gone 같은 것도 원래 동사가 될수 없는 pp 앞에 have라는 동사의 성격을 넣어서 동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보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have pp, have pp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요. have만 보면 다 have pp인 줄알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have는 일반적인 동사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Kevin has his own startup. 자 케빈은 자기의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 뭐 가지고 있어. 자 당연히 Kevin does have 이렇게 하면서 does라는 동사의 성격을 꺼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he has had many good partners. 그는 많은 좋은 파트너들을 뭐 만나오고 있었어, 뭐 가지고 있었어 이런 의미잖아요. has, had. 이게 had, had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have가 두 개가 섞인 거잖아요. 이거는 have pp 형식에그 pp에 have가 들어가서 had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쓸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앞에 있는 have가 여기서는 has죠. 동사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동사의 성격을 이때까지 배워왔던 거고요. 오늘 다룰 동사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will, may, could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사의 성격에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기존 1, 2, 3번은 동사의 성격에 의미가 추가되진 않고 주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꺼내는 거였었죠. 근데 오늘 다루게 될건 각자 고유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 의미가 동사, 원래 동사와 섞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반복하지만, 영화 문장은 이렇게 이원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He runs a YouTube channel. 그리고 비동사. My life is a drama. 그리고 이걸 have pp로 옮겼을 수 있다고 그랬죠. He had run a YouTube channel. 그리고 my life has been a drama.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의미가 추가되는 동사의 성격을 넣는 거예요. 자, He runs a YouTube channel에 can을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He can, runs 가 아니라 can이 동사의 성격이 들어가니까 뒤에는 그냥 동사의 의미만 남아야 돼요 원래 모양 동사의 원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he can run a youtube 채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my life is a drama 에 would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s가 이렇게 돼요 my life would be a drama 자. 원래 비동사의 원래 모양은 B예요. 근데 이제 동사의 성격이 들어가면서 MR is 이걸로 바뀌는 거였었어요. He had run a YouTube 채널 앞에 should 같은 동사의 성격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should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보세요. He should have run이 되는 거예요. had가 have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He should have run a YouTube 채널. 의미 말고 그냥 모양만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my life has been a drama 앞에 will 이라는 걸 넣어보면 my life will have been a drama로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개의 문장에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의 성격을 넣었던 거고 동사의 성격이 뭔지 파악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문장을 요약해 볼수 있겠죠 he can run a YouTube c h a n n e l 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he can이 되는 거고요 my life would be a drama는 it would가 되는 거고, he should have run a YouTube 채널도 그냥 이제 뭔지 알겠죠? he should, 그리고 my life will have been a drama도 it will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의 성격과 동사의 성격으로 문장을 대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문장의 시작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꼭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의 성격이 파악됐으니 당연히 의문문도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Can he run a YouTube 채널? 자, 두번째 My life would be a drama는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Would my life be a drama?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잘안 써봐서 그래요. 그러면 안 쓸까요? 쓰죠.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건 이제부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He should have run a YouTube 채널도 의문은 문 당연히 Should he have run a YouTube 채널? 너무 어색하죠? 우리는 영어의 원리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My life will have been a drama도 예상하시다시피 Will my life have been a drama? 자, 의문 문 형태로 잘 쓰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나와도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문 만드는 거뭐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냥 cannot, would not, should not, will not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다루어지는 고유의 의미가 추가되는 그 동사의 성격들은 사실 이 하나의 영상으로 마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ill, can, ma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시리즈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문장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아는 걸로 목표를 삼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will can, may, shall, must의 과거 표현으로 탄생은 됐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will can, may의 약한 의미로 would, could, might, should가 쓰이는 거고요. must는 틀림없다라는 표현이니까 과거 표현은 디드예요. 틀림없이 된건 디드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동사의 성격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즉 고유의 의미가 추가되는 동사의 성격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had better, would rather, need there, s u p p o s e 가 있는데 많이는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쓰일 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 동사의 성격으로 쓰였구나라는 걸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면 당황하지 않게 할수 있고요. 저 had b e t t 같은 건 그래도 좀 많이 쓰죠. you had better go. 그러니까 이거는 had b e t t 를 썼지만 과거가 아니에요. 그냥 너 가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고 자, 저 had는 발음을 크게 안 하죠. 그래서 you better go. 이런 식으로 너 가라고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쭉 14개 오늘까지 14개의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리하는 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14개의 영상을 그냥 다 이해하셨다고 봐도 되고요 이제 날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동사의 성격에 따라 네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일반 동사죠 Paul likes talking 폴은 수다 떠는 거 정말 좋아해. 자,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터킹을 얘기 안 하면 자, 무엇인가가 되는 거고 그걸 와스로 앞으로 보내서 What Paul likes? What Paul likes를 하나의 그냥 덩어리처럼 해서 I know what Paul likes라는 걸 문장에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사의 성격을 배웠으니까 이걸 직접 의문으로도 만들 수 있죠 이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What Paul likes? 여기선 What does Paul lik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That is a book 자 여기서도 book이 뭔지 얘기 안 하면 what이 돼서 앞으로 나가서 What that is라는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쓰겠죠. 자, What that is라는 구문이 완성되고 Do you know what that is? 야, 저게 뭔지 알아? Do you know that 해도 되지만 자, 영어식 표현은 저게 뭔지 알아? 라고 할 때는 Do you know what that is? 그게 훨씬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이거 의문문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What is that? 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I have given you the chance.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스를 준 상태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뭔가가 빠지면 그 자리가 what이 되는 거고 What I have given you.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무언가라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문을 만들 줄 알았으면 의문문으로 직접 바꿀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제 할수 있어요. 자 뭐냐면 What have I given you?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색할 뿐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도 He can fix anything.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어. 자 여기서도 뭐가 빠지면 what he can fix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의문문 만드는 거 이제 너무 쉽죠 what can he fix 걔는 뭘 고칠 수 있어 걔는 뭘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네개네 4개, 개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봤는데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14개의 영상 다 이해하신 거라고 자신하셔도 돼요 사실 초보자들도 이게 정리가 안 됐을 테지만 중급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정리가 이제 끝났을 거라고 보고요. 적응하는 건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된 걸 적응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정리가 안 되면 적응도 안 되고요. 좀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쌓아올린 영어 실력은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요. 우리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훨씬 길고 뚱뚱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이제 갖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같이 한번 날아볼게요.